네 안녕하세요 정신나간 필렉스예요 오늘은 인덕션을 좀 모델링 할건데요 인덕션을 그냥 모델링 하는게 아니고 이 인덕션 모델링을 하다보면은 처음 모델링 하시는 분들은 힘들어지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물론 뭐 전문가분들은 너무 쉽게 편집이 가능하시니까 뭐 이런 이런 유튜브를 전문가분들이 보실 필요는 없으니까요 <웃음> 네. 음 하여튼. 여러분들 중에 모델링을 시작하시고서 이제 조금 쉬운 것부터 모델링을 이렇게 시작하시는데 하다 보면 어잘안 어, 되네 뭐 이렇게 잘안 되는 부분 막히시는 부분을 해결하는 걸좀 보여드리려고 해요. 일단은 영상을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지 뭐 생각이 잘 떠오르질 않아서 그냥 음, 오늘 인덕션 스토브를 모델링하면서. 어, 혹시 어렵게 느끼실지 모르는 스냅 기능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음, 첫 번째로 저는 오토캐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지 오브젝트들이 이제 자기 위치에 딱딱 들어맞지 않으면 마음이 되게 불편해져서 다음 일이 잘 진행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딱 맞는 오브젝트 모델링을 원하기 때문에 그걸 맞추느라고 시간을 많이 뺏기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스냅을 이용해서 딱 맞는 오브젝트 만드는 조그만 그팁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역시 오브젝트 스냅인데 어떤 오브젝트 A를 어떤 오브젝트 B의 표면에 이렇게 스냅시키는 뭐 작은 팁입니다 먼저 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은 인덕션 스터브를 빠르게 모델링하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큐브를 하나 불러오고요 큐브를 인덕션처럼 작은 크기로 만들고요 여기서 루프컷을 하나 해주고요 제어 패널이 될 부분을 잡아서 엑스트로드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약간 이 면을 기울여주면 되요. 이렇게 해서, 바텍스를 잡고, GY 뒷부분으로 좀 기울여주고요. 포컷을 하나 더 해서, 위쪽 엣지가 GY 앞으로 나오면 돼요 네. 이렇게 제어 패널을 만들고요 그 <웃음> 다음에 네. 약간 뒤로 너무 음. 나왔으니까 자 루프컷을 하나 더해 주고요 루프컷을 하나 더해 주고요 네. 이쪽을 이 면을 P키를 눌러서 셀렉트, 셀렉션 된 부분을 세퍼레이트 할게요 다른 오브젝트를 해주고요 이 면도 세퍼레이트 S키 눌러서 아니 P키를 눌러서 셀렉션 부분을 세퍼레이트 해 줄게요 그 다음에 빠져나가면은 오브젝트가 하나 둘셋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고요 음. 일단 얘를 안보이게 히든을 시키면은 얘가 그냥 얇은 판이거든요 얘를 솔리디파이를 적용시켜서 음 두께가 어느정도가 돼야 되 두께는 0.02 정도 0.05 정도 0.05 정도 주고요 계속 근데 지금 다시 어, 히든 된 부분을 다시 보, 보면은 얘를 감춰주면은 얘를 다시 어, 보여주면은 이 도어가 될 부분이 어, 오븐 속으로 들어가니까 얘를 offset을 플러스 1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오게 해줄거예요 얘도 offset을 음, solidify를 주고요 0.05에서 셋을 플러스 1쪽으로 줘서 바깥쪽으로 나오게 하고요. 좀 불, 분리가 되어 있는, 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베벨을 좀줄 거예요. 베벨은 0 0 m 정도 주고요. 세그먼트는 10으로 주겠습니다. 얘도 배를줄 건데 0.01 로 주고요 세그먼트 는10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색깔이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색을 조금 줄게요 음 베이스 컬러는 약간 어두운 색을 주고요 그 다음에 메탈처럼 보이게 할게요 메탈 릭을 1로 피부 러프니스는 완전히 줄여줄게요. 너무 어둡네요. 다시 흰색에 가깝게 스테인리스처럼 이렇게 하겠습니다. 지금 이 색깔이 매테리얼 003이죠? 얘도 매테리얼 003으로 해주겠습니다. 얘도 매테리얼 003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프레임이 있고 유리가 있네요. 가운데 유리를 만들어줘야 돼요. 다시 얘는 좀 감춰주고요. 편집을 하겠습니다. 편집을 하기 전에 일단 다 적용을 시켜줄게요. 세트 해고요이 면과 앞뒤 면을 전부 다 잡을게요 뒷면하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앞면 앞면과 뒷면이 잡, 잡혔죠 I키로 인셋해 주시고 프레임이 어느 정도 나오면은 그때 오른쪽 마우스로루프틀해서 브릿지를 연결을 해 줄게요 그럼 이렇게 가운데가 뚫리죠 그 다음에 이 속의 면을 루프컷을 하나 또 해줄 거예요. Ctrl R.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잡으면 이렇게 루프컷이 생기거든요. 예. 이 루프컷이 된 데를 Extrude E 스케일로 줄여주고요. F키로 면을 만들어줍니다. 그래서 이 면은 스테인리스가 아니라 유리가 되도록 지정을 할게요. 새로운 메테리얼을 하나 하고 어사인을 하고요 뉴로 해서 투명한 트랜스비션이 투명해지고요 러프니스가 제어가 되는게 좋겠죠 이 유리처럼 되죠 됐습니다. 그 다음에 히든시켰던 걸 회복시켜 줄게요. 네. 자 이제 오늘, 오늘 말씀드릴게 이렇게 라운드가 되어 있거든요. 지금 얘를 보면은 살짝 라운드가 되어 있어요. 이거를 만드는 방법이 <웃음> 여러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음, 여기에다가 그원 홀을 접합을 해서 그 라운드를 만드는 방,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Shift-A 뭐 내쉬에서서클을 하나 만들고요 GX로 끌고 와서 편집모드에서 없는 부분을 좀 지울게요. 이 정도 지우고요. Delete 네. 그다음에 이끝 점을 이 끝점에다 그대로 갖다 붙여주는 거예요. 얘를 얘를 Move 해서 이 끝점에다 그대로 갖다 주는 거예요. 그 점에서 싹 갖다 주는 게 쉽지만은 않겠죠. 네,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스냅을 이용을 해야 돼요. 스냅을 이용하는데 볼텍스 스냅을 이용을 하고요. 가까운 쪽에 있는 게 볼텍스에 가서 붙게 하겠습니다. 그러면. 활성화시키고요. 조건은 됐죠? 볼텍스를 가까운 곳으로 네 근데 막 이렇게 뒤틀어지는 게 보이시죠? 이거는 뭐냐면은 이 얼라인 로테이션 투 타겟을 활성화시켜서 그러니까 그거를 활성화시키지 마세요. 그러면 그대로 있는 모양 그대로 가서 붙습니다. 네 됐죠? 그 다음에 이 끝을 이 끝에다 갖다 붙이면 돼요. 자, 그거는 스케일까지도 활성화를 시켜 주시고요. 음? 스케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네요? 이렇게 작아져야 되는데, 그건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부채골, 이 원호의 그 오리진이 지금 이 위치에 있어서 그래요. 이 호의 오리진을 이 끝에다 두어야 돼요 그러려면 호를 잡아주고 편집모드에서 이 선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을게요 스냅 커서를 셀렉트로 갖다 놓고요 다시 오브젝트 모드에서 그 오브젝트의 오리진을 커서로 잡아줍니다 됐죠? 그러면 오리진이 이 커서가 있는 부분으로 설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얘를 스케일을 잡아줄게요 스케일을 해주면 쭉 가서 정확한 끝부분에 네. 이렇게 가서 붙고요 스케일 Y축으로 줄여주면 이렇게 호가 작아지고요 그 다음에 얘를 편집을 해주면 돼요 익스트루드 아래쪽으로 해서 아래쪽 볼텍스에 만나게 하고요 그다음에 얘와 얘를 F키를 눌러서 점 4개가 잡혀있죠? F키를 눌러서 면을 만들어주고 다음에 엣지 모드에서 손을 하나 잡아서 계속 F키를 눌러주면 연속되는 면이 완성이 돼요 얘도 얘와 이, 아까는, 벌텍스 네 개를 잡았지만, 선두 개를, 2개, 엣지 두 개를 잡아도 돼요. 그래서, f 로 잡아주고요. 끝에 엣지를 잡아준 다음에, F키로, 네. 됐어요. 이렇게 하고, 이, 이 오브젝트의 메터리얼도, 매트리얼 003을 잡아주시면 음? 003이 아니었나요? 얘의 예, 매터리얼이 예, 뭐였죠? 001이네요 예, 의 매트리얼을 001로 이제. 네. 지금 이렇게 어, 경계선이 보이죠? 라운드에 이거를 없애주는 거는 오브젝트 모드에서 쉐이드 스무스를 해주고요 우리는 이쪽 면만 어, 스무스해지기를 원하지 이 각은 살아있기를 원하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노멀노멀 탭에 오토 스무스를 활성화 시키시고요 자, 지금 이게 0도 값이었을 적에는 모든 게 스무스 된 상태가 안 보이다가 이 각도가 점점 커지면 이렇게 스무스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각도만 스무스하게 해주고 그보다 큰 각도는 그 스무스해지는 그 작동을 멈추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렇게 라운드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이거는 뭐 조금 복잡하지만 어떤 형태든지 구현하실 수 있으니까 이 방법을 쓰시는 게 좋겠고요 또 하나 저는 여기서 쓴 방법은 면을 잡아서 앞으로 익스트루드 시키고요 한번더 익스트루드 시켜서 엣지를 요 끝부분만 잡고요 컨트롤 B로 벨베를 줬어요 벨베를 주고 그 베벨의 단계를 음, 세그먼트를 좀 많이 주, 주면 이런 모양이 되고요 역시 여기서도 오토스무스를 아 먼저 오브젝트에서 쉐, 쉐, 쉐이드 스무스를 먼저 주고요 그 다음에 오토스무스를 주면 됩니다 적당한 각도가 다 섬수가 될 때까지 네, 이런 방법을 썼고요 그 다음에, 뭐, 요 인덕션 부분, 아이고, 요 인덕션 부분의 색깔을 다르게 하는 거는, 뭐, 아시겠죠? 일단 스냅을 활성화 시키지 않고요. 그래도 인덕션의 윗부분은 유리 같은 느낌이 많이 들겠죠? 네. 이렇게 하겠습니다. 러프니스를 더 줄여야 되겠네요. 네. 됐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스냅으로 이 라운드 만드는 거를 일단 소개를 드렸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예, 이 노브를 여기다가 설치를 하는 거. 그것도 스냅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면의 기울기가 얼만지 우리 임의대로 기울기를 설정을 했잖아요 기울기를 알수 있다면 얘의 기울기를 숫자로 조절할 수 있는데 음 그게 어렵다면은 자 일단 이렇게 갖고 나올게요 노브의 로케이션은 지금 이 위치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회전이 지금 X축으로 이만큼 돌고 있고 Y축으로 이만큼 돌고 있고 한데 이걸 전부 다 제로로 해볼게요 제로 자, 보셨죠 자, 이 노브가 이 지금 위를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바닥면 바닥면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오브젝트의 오리진이 이 바닥면에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양 그대로 어떤 면에 가서 붙게 되는 거예요 자, 그러려면은 이제 오브젝트 스냅을 활성화 해줄 건데 그럴 때는 페이스가 활성화 되어 있고요 얘가 자유롭게 회전이 되면서 이 면에 가서 붙어야 되니까 Align Rotation to Target이 활성화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음. 그 음, 다음에 이이 오브젝트에 가까운 부분이 그 부분이 가서 붙는 게 아니라 오브젝트 오리진에 중앙 부분이 가서 붙어야 되니까 우리 센터로 설정을 해 줄게요 스케일은 뭐 살아 있거나 없거나 뭐 크게 관계는 없지만 자조 상태로 요 상태로 스냅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고요 얘를 잡아서 올려볼게요. 이 면에. 자, 그러면 정확하게 면에, 그 면에 같은 각도로 가서 달라붙게 돼요. 자, Ctrl Z 눌러서 다시 원상태로 가볼게요. 근데 얘가 만약에 이게 기본 모양이 아니다. 자, G, Z 살짝 스냅을 죽이고. GZ 올리고요 자 봐요 이 오브젝트의 오리진은 지금 여기 밑에 떠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되어있죠 오리진하고 위치가 달라요 그 다음에 오리진이 위치가 바뀌었을 적에 얘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스냅을 활성화하고 G 해서 갖다 놔요 자, 어떻게 됐나요 떠 있죠 붙어있는 건이 오브젝트의 오리진이 이 표면에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진이 어,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항상 잘 판단을 하셔갖고 오리진 위치를 잡아 주셔야 되고요 다시 스냅을 일단 죽이고 오리진을 저기다 갖다 놓고요 음.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기울어져 있다 기울어져 있고 기본 값으로 이 회전 값이 잡혀 있다면, 얘를 또한 이 스냅 살리고, 얘를 이 표면에다 갖다 놨을 적에 이렇게 붙게 돼요. 기울어진 채로. 그러니까 항상 오브젝트는 그 기본 값이 어, 제대로 되어 있는 그 기울기 라든가 어, 어떤 스케일이 항상 리셋이 되어 있는 상태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 개를 카피하셔도 되죠.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인덕션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오늘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냅을 좀 자유롭게 활용하시면 은 여러 가지 편리한 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. 스냅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에 이 동영상 찍었습니다. <웃음> 네 감사합니다.